자 여기는 서귀포 올레시장입니다 우, 야, 어, 평일인데도 되게 활기를 많이 뛰네요 예. 아. 아 역시 근데 귤이 아어 홍매향이라도 좀아 로즈민아. 아빠 이거 하나 사아자 와우. 예. <웃음> 우데 yeah. 와우. 자 여기 지금 내거리 올래아 어, 내거리 롤카츠라는걸 한번 사갈려고 그러는데 지금 줄이 길어가지고 제가 사려고 그랬는데 저희 자기 어른이 지금 대신 줄 서주고 계세요 <웃음> 어 근데 저기 깡통화도 저기 만두도 맛있을것 같은데 어 저거 하나 사볼까? 깡통화도 저다 한번 사볼까? 가 어. 치즈폭탄이랑 딱치즈볶탄이 딱새우 같이 나아먹어보자 그러면 저거 와이프가 먹고 싶었던 딱새우랑 치즈폭탄 이거 하나씩 같이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정성으로 제주를 담았습니다 오징어 전복 그리고 김치 해가지고 한번 어, 파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숙소에서 물파가물파가아서 네. 아, 디까지 해? 내가 사데아니 우리 일단 두 여기가 팬이라서 하라제가어딨어 네, 아, 이거 지금 튀겨가지고 네. 이거 어. 자, 그런데또 아, 간단히 먹을 해산물도 한번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요거 아까 2만 원짜리 그리고 요거는 불로람1 어, 마무처럼 해가지고 또 음. 왔습니다 야 와서 한라산 많이 먹네. 예. 자, 자 이거 옛날 소주잔. 에자 뭐에 한잔해 볼까요? 지금 라이브도 잠깐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자 불소라부터. 가서. 아마 라이브에는 이 오독씹는 소리가 안 들어갈 거예요 대신. 편집본으로, 오독소리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웃음> 이게 아 이게 불썰하지 아. 야, 밖에 바람 장난 아니네. 어... 옆에는 튀김인가요? 아 요거 제가 올레 시장 갔는데 야 이거 이게... 이거 튀김 해가지고 저 흑돼지 해가지고 파는 네. 와이프랑 장애 노릇해가지고 맛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러 갔는데 거기 직원분들이 제 팬이라고 하시면서 요거를 기어이 그냥 어저 주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 본의 아니게 또 협찬을 받아왔습니다 <웃음> 아얘기또한 잔. 에아 네. 잠깐 소스 음, 초장 어우 음. 엄청 길었거든요 이유가 있네 음. 맛있네. 음. 자, 아, 아무튼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리고 또, 요, 만두도, 만두깍에서도 이걸 또, 이 기억이 또 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주도 와가지고 또, 네. <웃음> 너무 귀한 대접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주도 민분들 감사해요. 오우. 음 만두랑 피자랑 약간 섞인 맛이. 어 크림이면 진짜 맛있다. 그래도 자다. 음. 음. 뿔소라를 떠 이게 원래 뿔소라라고 불리는 이게 원래 그 정식 명칭이 좀 소라라고 하더라고요. 아 다음. 제주도 멍게, 아 제주도 멍게 한 잔. 아유? 아 와, 바람 쐬. 야, 이거, 어디 날아가는 거 아니겠지? <웃음> 문어숙해 한 잔. 나가. 음. 나우 문어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요아 이걸 이걸 오분자기라고 하죠. 오분자기. 예, 오분자기 한 잔. 자. 으음 음 아구 다 맛있는데 뿔소라도 맛있고 든 지금 이 문어가 너무 맛있네요 소리 들리세요? 아 제주도가 원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나요? <웃음> 아휴 그냥 또 가자 녹화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음식으로 라이프소통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 음식으로 갑시다 뿅하려도 이야기 아 저희 고기국수 고기국수를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 네.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원래 저보말칼국수를 먹으러 가려고 했다가 와 진짜 너무 불친절함 때문에 그냥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다른 데를 검색해 보다가 어 여기 좀 전통 고기국수를 좀 판다고 해 가지고 와 봤거든요. 전통 고기국수하고 한치물회. 예. 사장님이 처음에 이제 자리물회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더 한치물회가 더 맛있다고 좀 메뉴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또 굉장히 또 친절하세요, 사장님이. 예. 한번 그래서 맛있게 한번 먹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지금 서비스로 이 회나 이런게 서비스를했때좀 주신대요 숙성 방어, 방어. 예, 숙성 방어 네 숙성방어 예. 네, 감사합니다 방보다 훨씬 이이 아, 그러세요? 좋지요 수필가고 시인시잖아 예, 그렇습니다 아, <웃음> 그래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아 아유, 아아요아예 어떻게 알아? 아, 저그시 아, 아는제 아, 예, 어, 아, 아, 아, 아, 아, 예. 갈때시한책한겠습니다 아, 아, 예? 아, 아 이거 신기하다 어이 어이 어, 저희, 저희 사실 여기 장인어른이 응. 검수기갖고 찾아온다거든요 시인 부신대 그, 그, 어. 어디서 갖다 놓으아 알고 <웃음> 아직 안되사인 사인을 주다고 신기해라 알지알지랐지자 한치 물회국수 <웃음> 소면딱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먹으면 맛있다네요 음. 자 한치 무려국수 음. 음. 장 느낌이 딱 나요 초고추장이 들어간 산미가 딱 조금 있어요 살짝 저는 이런게 좋아요 너무 산미가 많은 거 말고, 아 그리고 저 약간 소게 장 느낌의 맛이 딱 그늘하게 좀 퍼지고, 아 그리고 여기 또 오이 채소 없대 가지고 한치 이거 씹히는 게또 굉장히 또재미있습니다 한치도 음. 좀. 아. 예, 그예 고기 국수 전통 제주 아, 제, 어, 제주도 방식으로 한 고기 국수 오. 음, 예. 오 괜찮은데? 아 진한 고기 느낌이 쫙져요자 음오 가오. 가우 가오. 가오. 전에 한번 고기국수를 따로 먹으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고기가 잘못된 게 맞네 이게 거기 별로였었는데 어, 이 정도라면 저는 좀 자주 먹을 것 같아요 아. 아장맛딱 빠지면서 시원하니 물에다가 아 그리고 이제 구수한 그 돼지고기 구수한 게 완전 제대로 잘 퍼져 있는 고기 국수 전통 고기 국수.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제주도 브이로그가지고 나온 영상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어, 제주도 이제 그 해장 영상이 업로도될 네?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음> 바이바이.